야 여보 여기 엄청 좋아 공기도 좋고 오늘 날씨도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이런데 올줄 어떻게 알았겠어 너무 행복하다 그니까 어저 왼쪽 봐봐 오. 야 여기 시원한 계곡도 있고 오. 와 진짜 좋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음. 애들은 할머니네에 맡기고 우리 둘이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여보, 내 인생 최고의 결혼 기념일이야. 그니까. 여기 내가 또 예약했잖아, 알아보고. 어머, 센스쟁이. 저기 왜, 봐봐, 봐봐. 저기가 우리가 묵을 펜션이야. 오. 이야, 엄청 거대하지? 와, 진짜 좋다. 어휴, 주차장까지 제대로네. 어, 안녕하세요. 너무 좋은 오. 날이죠? 아, 일단은 여기다 주차를 하고. 역짱 잘하네 <웃음> 그치? 아. 와 우리가 묵을 숙소다운 좀 봐볼까? 여기는 와. 자연과 좀 친화된 곳이야 오, 저기 하트 조명도 있어 아, 요, 온 김에 우리 사진 한방 찍을까? 아, 좋아 좋아 좋지 좋지 네. 자 하나 둘셋 체크 오늘은 왠지 최고의 결혼기념일이 될것 같단 말이지 응 음, 음. 가서 체크인하자 그래 그래 여기가 우리가 보기 펜션이거든 와 이거 사진보다 더 이쁜데 <웃음> 이거? 완전 대박이다 아 이게 얼마 만에 휴가야 음. 오 엄청 이뻐 엄청 이뻐 오 여기 수영장 수영장 <웃음> 야 엄청 우와. 좋다 우와. 요, 호호, 호호, 호호. 자 그러면은 펜션 안에 들어가보자 좋아요. 체크인을 해야지. 오, 내부벌어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아. 오늘 예약한 그 부부인데 체크인 좀 도와주세요. 1 0기후 묵기로 한 손님들이시죠?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. 여 빨리 가보자. 어, 어떨지 기대돼. 어, 여기가 102호다. 정말 기대가 오. 되는데. 짜라라라 짠오 이야 엄청 좋다 오 오오. 분위기 있는걸 밖에도 경치가 다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와 밖에도 뭐가 많네요 그니까 이거 안되겠다 짐 내려놓고 바로 수영보로 갈아입은 다음에 난 계곡에 뛰어들어야겠어 그 나도 그럴래 나도 나도 나도 이야 여보, 나 뛰어내린다! 풍덩! 그럼 나도 갈게! 오늘 애들도 없어서 정말 최고의 시혼여행이야방해한 아, 사람 나무도 없고, 말성 피우는 리아도 없고! 행복해! 행복하다니까! 아이몰라인 그러지마잉! 응? 음, 자기야, 그러지 말고 한 번만! 아 근데 그래, 데한 번만이야, 한 번만! 응, 음, 딱한 번만! 그래, 뽀뽀! 음~~ 오~~ 오~~ 아 근데.. 너무 좋다. 한 번은 좀 감질만 나는데 두 번? 그래? 오~~ 음~~ 음.. 음, <웃음> 음 좋을 때고만 음 아, 음 오빠 빨리 우리 방으로 가자! 우리 방이 어디였더라? 우리 방? 패기로! 우리 자기 아, 맞... 힘들구나? 아 맞아! 빨리 가자! 어? 그래 가자! 여보 아무래도 우리 옆방인가 본데 그러게 신혼인가? 그니까 완전 닭살이야 이거 음. 근데 우리도 심심한데 <웃음> 아니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신혼 아니니까 음. 놀자 놀자 슉슉 슉슉 슉슉 슉슉 슉슉 슉슉 슉 어 여보! 저기 매미가 엄청 큰게 있어! 경치 이게 공기가 좋다 보니까 매미도 있네! 저거는 외국 매미인 것 같은데? 마암, 너무 커! 마암, 마암, 마암, 마암, 마암, 마암. 어쨌든 오늘 신혼여행 정말 잘 왔다! 그치? 음, 나 완전 음. 대만족 중이야! 나도 대만족! <웃음> 아. 여보! 음. 오늘 정말 즐거웠어! 그러니까 이제 저 별도 안녕 첫 펜션도 안녕이네 곧 있으면 그니까 말이야 또 내일도 돌아가서 아휴 요루루 공주병 놀이나 또 받아줘야겠지 어허. 그리고 니아가 또 말썽을 피우면은 괜찮나? 그래도 오늘 결혼기념일 잘 보냈잖아 아이 그럼 그동안 있었던 스트레스 거의 확 풀린 것 같아 자 그럼에도 우리 이제 저녁 먹고 자야지. 음 좋아. 음. 음. 음. 음. 아 진짜 아 자기야 지금 전화 안 된다니까. 어 아, 자기 어나 아, 지금 걔랑 펜션 왔잖아. 지금 전화면 안 된데도 그러네. 아 맞아 나 자기밖에 없잖아. 아, 일단 나중에 전화할게. 아 제가 멍청해가지고. 근데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야. 조심은 해야겠더라고. 응, 알았어. 자기 내일 봐. 어? 여보, 들었어? <웃음> 들었어, 들었어. 다 들었어. 음, 아무래도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온 남자를 말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. <웃음> 어. 와, 이게 무슨 아유, 소리야? 아니, 저 소리잖아. 아유, 아무래도 아 아무래도 옆방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. 아유. 아유, 싸우는 소리라고. 아, 근데 왜 싸우는데 우리 집 벽을 쳐? 아 진짜. 저, 저 닭살 커플 진짜 민폐네, 민폐. 지금 몇 시인데? <웃음> 아, 12시네, 12시. 아 시끄러워. 여보, 그냥 자. 내일 아침 일찍 가야지. 음. 아, 그래요. 아, 시끄러. 음, 여보, 이제 체크아웃하자고 집에 가야지. 아휴 집으로 다시 가야 된다니. 그러니까 아쉬워. 어? 뭐? 이게 무슨 일이야? 헉? 여보. 사람이 죽었나봐! 허,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야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당장 나오십시오 여러분! 어, 네! 어. 뭔 일이 나긴 했나봐! 요뭔 일이 났어! 무슨 어젯밤 저쪽 그,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남자분이 자수하러 오셨습니다! 어어어어. 여보! 닭살꺼풀 그 남자가 저 자리 죽었나봐! 그러니까! <목소리가> <웃음> 그래서 그래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, 네 어젯밤에 뭐 이상한 점이나 뭐 수상한 점 아무것도 없었나요? 음 어, 저희가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 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목술로 눈을 붙였죠 그리고서 얼마나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눈을 떴을 때가 또 12시쯤이었어요 12시에 응. 계속 벽에서 쿵쿵쿵 쿵, 쿵. 막 긁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 너무 맞아? 시끄러워서 다시 깼죠 어, 그래서 옆방에서 싸우나 하면서 그냥 눈을 붙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난 상상도 못했네 12시 12시에서 방에 소리가 난게 확실합니까? 네, 여보 들었지? 아이 그럼 정확하게 12시에 아이 우리 잘랑말랑 막 그러는데 벽 긁고 막벽 두드리고 엄청났다니까요. 그럴리가 없는데. 이게 저희 경찰서가 이 펜션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남자분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시간이 12시고요. 그렇다면 12시에는 펜션방이 비어있던 상태일 게 확실한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12시에 났다고요? 정말 12시에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신 게 확실합니까? 네. 여보. 그럼 설마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o h a v g o d